자, 여러분 김지입니다 오늘은 모두의 공휴일 일요일입니다 날씨가 어저께 비가와서 그런지 조금 선선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지금 슈트를 입었는데 슈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 자체는 상당히 시원합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자 오늘은 어디가길래 이렇게 슈트까지 입고 나왔냐 하면 오늘은 바로 느라트에 가기로 했습니다 느라제는 강원도 충천 쪽에 있는 산길 이름인데요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최고기온은 날씨 어플성으로 30도 제가 얼마전에 36도에서 탔던걸 생각하면 이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슈트를 <웃음> 입고 나왔는데 이따가 또후회하겠죠 분명히 일단 스타트는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아직 해 뜨기 전이라 그런지 바람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친구 한 명이랑 같이 가기로 해서 이따 주유소에서 친구랑 합류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벌써부터 시트 안에 땀이 꽉 찼어요 지금 하하하하 같이 절망이 야시, 야시. 음, 아 조금 끼나 야시간지않는데 괜찮아 돈 많아 보여. 돈 많아 보여 <웃음> 야, 이른 아침에 이렇게 차가 여기는 많긴 많다 그래도 진짜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이 좀 있나? 이쪽이 완전 핫플레이스네 오우 파이스파이스 깨끗 짜라라라차 와. 가는 길에 서어져 있으면 좋겠냐. 어, 오늘 사람 진짜 많다. 사람 진짜 많다. 가시, 가시, 가시. 사타이 그라제첫코스 뭐라고? 아 모래? 어. 뭔데 이렇게 모래가 많지 바닥에? 하나 더는게? 못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 잠깐만. 우후! 여기 들어가 들어가 안쪽으로. 거의 다 왔어요 근데 날씨 좋다. 오늘 그래도 야, 나와서 무릎 꿇지가네 어, 잘 나왔다, 야. 아침에 덥지도안게 오고. <웃음> <웃음> 뭐야. 뭐야, 뭐야. 어. 어 여기가 고급이야, 여기. 아, 그래? 오케이. 짠짠. 슈퍼코르사 앞바퀴는 앞바퀴도 완전 민자 됐네 지우개또 아예 언올나왔네 진짜 음. 오늘 타이어가 열이 안 받았나 봐 아이. 땅바닥도 차가웠다 어, 날씨 존나 좋다 그냥 방광 추워하기 되게 좋은 날씨인 것 같아 음. 아 자 중간에 이제 서울에 들어와서 친구랑 헤어지고 지금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와 역시 여름에 슈트는 좀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것 같긴 한데 또이 피팅감이나 쫙 잡아주는 그 느낌 그리고 자신감으로 깨주는 이 왁구 슈트는. 참 계략같은 존재입니다 입으면 힘들고 벗으면 아쉽고 오늘 이제 느라제를 다녀오면서 느낀건데 느라제는 풀코스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풀코스로 설설 너무 속력 올리지 마시고 그냥 적당하게 재미를 느낄 수 있을 정도만 속력을 내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하늘도 정말 맑고 오늘 라이딩 정말 최고였어요. 오늘 온도가 안 올라가서 타이어 접지력이 약했던 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다른 부분을 소각했을 때는 오늘 라이딩 정말 좋았습니다. 출발했을 때 시원하게 땀한 방울 흘리지 않고 드라에 도착해서 안개 안개가 지, 안개 지워지고 난 다음에 드라째 코스 라이딩 할 때도 굉장히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라이딩을 했어요. 자 이제 저는 배가 고프니까 얼른 집에 들어가서 맛있는 밥 먹고 잘 닦고 자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름철 라이딩하실 때 탈진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 김재환이었습니다. 안녕. 안녕.